뭐든지 어제 태 버인 남자 원샷맨입니다 차차 오늘은 맛 우유의 대표 딸기 우유와 초코 우유를 섞어서 마셔볼 건데요 이 믹스 리뷰는 구독자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콘텐츠인데요 이년 이년님 감사합니다 사실 맛 우유라는 게 분유 형태의 가루와 물 거기에 효성 착향료 색소 설탕 등을 섞어서 만든 환 원류라서 일반 우유보다는 신선도가 많이 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맛을 떠나서 이렇게 많은 양을 마시게 되면 장이 버텨질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그래도 구독자님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위해 열심히 원샷 해보겠습니다. 차! 색깔은 초콜릿색 밖에 안보이는데요 맛도 역시 초코맛만 느껴지는지 원셋 해보겠습니다 더 진할 줄알는데 맛은 딸기우유그 자체에요 역대급 반전입니다 대박이에요 초코우유를 먹고 있는데 맛은 딸기우유 느낌이 들었어요 완전 신기한데 여러분들 섞어 두셔보세요 보고 싶은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해버린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여까지 봐주셨는데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